이전엔 워딩을 썼고, 어느날 한정 반응물, 한계 반응물 같이 쓰다가, 요즘에는 한계 반응물로 좀더 통일을 하더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한정 반응물이나 한계 반응물이나, limit. 제한을 걸어둔다, 이거지. 쌤이 저번에 그 얘기 한번 했었지. 집에서 알바한다고. 부업한다. 뭐 만든다 했지? 그렇지 몇 년째 시계 만드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여러분들 그오래가기 전에 다른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시계 말고 다른 것도 만들어 봅시다 하고. 오케이? 그래서 쌤이 시계 만드는데 시침, 초침, 분침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시계 만들 때 숫자도 내가 좀 넣어야 되고 그리고 테두리도 내가 조금 있어야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계를 내가 하나 조립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만드는 시계는 음, 침은, 음, 하나만 있으면 돼. 좀 이상한가? 좋아. 세개 씁시다. 군침 초침, 뭐 등등 해서. 다음에 숫자는, 어, 네 개만 있으면 돼. 12, 3, 6, 9. 그것만 쓰려고. 그리고 테두리는 하나만 있으면 돼. 동그랗게 하나 만들 거거든. 그래서 내가 시계를 하나 이렇게 딱 만드는 거야. 지금 내가 3, 4쓴 건, 세개 있단 뜻이에요. 시계 하나 만들 때세 개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써야 된다고. 그럼 애는 몇개 쓴다고? 애는 몇개 쓴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계를 좀 많이 만들고 싶어. 좀 많이 만들고 싶어. 그럼 이런 부품들을 내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녀석을 30개 주문했어. 몇 배? 10배 주문했어. 에이! 10배? 몇배 주문했어 그치? 시계 몇개 만들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 100개 만들 재료가 준비되어 있네 100배니까 그러면 애도 내가 늘려야 되겠지? 그래서 애는 내가 아이씨 400개 준비했어 몇 배? 어, 시계를 100개 만들 준비가 돼 있네 우와! 그래서 이번에 테두리를 내가 10개 주문했어 몇 배? 그럼 난 시계를 나 목표는 시계를 100개 만드는 거거든 몇개 만드니 왜 남아서 모자라서 애가 모자라거든 모자름 그렇지 아 그래가지고 시계를 아무리 해도 100개를 못 만들겠는 거야 그럼 내가 부품이 뭔가 모자란 거지 그래서 내가 부품을 더 준비했어 몇개 3천 개 애는 몇개 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그동안 벌걸다 쏟아 부어서 침하고 숫자를 이만큼 준비했어 이제 시계를 난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개 만드니? 누가 모자라서 그러면 내가 시계라는 생산품을 만들 때 현재 상황을 딱 보니 침은 모자라 남아 숫자도 모자라 남아 그런데 시 테두리가 모자란 거지 그럼 내가 여기에서 시계의 양을 더 많이 만들려면 침이나 숫자를 더 주문해서 넣어야 돼. 테두리를 만들어서 테두리를 더 주문해서 넣어야 돼. 테두리를 더 해야 되지. 남아도는 걸더 준비해야 돼. 모자란 걸더 준비해야 돼. 그렇지. 왜? 이 모자란 녀석. 애 때문에 시계가 더안 만들어지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모자란 녀석을 10개에서 20개로 다시 몇 배? 두배 했어. 그럼 시계의 양도 몇 배? 두배더 생기겠네? 아직까지는 애가 남지. 복잡하게 계산 못하게 공더 붙여줄게. 됐지? 어?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녀석을 열배 했어. 몇 개? 그럼 여전히 이 둘은 남고 애를 다쓸거 아니야. 그러면 시계는 다시 몇배더 많이 발생하지? 만들 수 있지? 열배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이처럼.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반응물의 종류를 우리가 한정 반응물, 한계 반응물이라 해. 그 한계 반응물은 특징이 뭐가 있어? 남아, 남아 도는 거야? 모자란 거야? 종이 끝났네. 한계 반응물. 한마디 쓰면 되잖아. 모자란 것. 모자란 것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쌤, 모자란 걸 앞으로 어떻게 찾습니까? 찾는 방법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가자고요 A하고 B를 이용해서 C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개수가 하나, 세 개, 두 개라고 합시다 시계 부품하고 똑같아 C 두개 만들려면 A 하나 필요하고 A 세 개가 필요한 거야 그럼 이거 하나 세개 가지고 내가 북착북착해서 만들어버리면 C, C를 몇개 만들 수 있지? 두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 1번. 여기는 A, 여기는 B를 쓸 거거든. 그래서 내가 A를 두개 주문했어. 여기는 얼마라고 돼 있니? 그런데 난두 개니까 몇배더 많이 했니? 그렇지. 여기 개수보다 두배더 많이 주문한 거지. 그럼 이걸 다 반응시키면 생성물도 몇 배가 되겠어? 두 배가 되겠지. 그럼 생성물을 내가 두 배로 만들려면 애도 몇배 시켜야 되겠니? 그렇지. 애도 두 배를 시켜야지. 그럼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 여섯 개. 애도 두 배, 애도 두 배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야, A 다 쓰겠네? B도 다 쓰겠네? 그래서 C가 드디어 몇배더 많이 만들어지지? 두배더 많이 만들어져. 그럼 C는 몇 개가 생성되는 거야? 네 개가 생성이 되는 거야. 됐지? 지금 내가 이거 두 배, 두배쓴건 누구와 비교해서 두 배, 두배쓴 거야? 개수와 비교해서 두 배, 두배쓴 거야. 그런데 이런 젠장. A하고 B를 마우스로 막 인터넷으로 주문하는데 손가락이 미끄러졌어. 디딕! 어머! 디딕!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몇 배지? 나 지금 두배 해서 두 배만큼 만들려고 하거든? 그런데 디딕! 원치 않게 더블클릭이 돼서 애는몇 개가 된 거라고? 20개가 된 거야. 모자르겠어? 남겠어? 애는 남는 거야. 그럼 B가 남는다는 건 누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지? A가 모자란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C를 더 만들려면 A를 더 넣어야 돼, B를 더 넣어야 돼. 왜? A는 모자라서 반응 후에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애가 다 반응한 거거든. 그치? 애가 다 반응했어 우리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변화 찾는 거지 그 변화를 개수나 질량비에 맞춰서 몇 배냐 몇 배냐 하는 거지 지금 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동그라미를 저는 칠 거예요 왜 동그라미를 치느냐 변화량에는 동그라미를 칠 거야 지금 내가 애는 남으니까 동그라미 안친 거야 왜 60개 다 반응할 리가 없거든 애는 두 개가 다 모자라니까 다 반응했을 거야 하고 동그라미 친 거야 그럼 이 동그라미 이 변화는 A의 변화야, B의 변화야, C의 변화야. A의 변화지. 근데 위에 화학식에서 A의 개수는 얼마라고 돼 있어? 1. 이 말은 뭐냐? 위에 화학식은 A가 1 변했을 때 기준으로 숫자를 써놓은 거야. 그런데 실제 여기 동그라미 1번은 A가 얼마 변했을 때 이기지? 2 변했을 때 이기거든. 따라서 이 개수에 몇 배? 따라서 1이 아니고 2니까 2배 시키고, 우리 지난주에 한 거잖아. 애도 몇배 시켜? 2배 시키고, 애도 2배 시켜서 왼쪽은 빼주고, 오른쪽은 더하면 되는 거야. 방금 우리가 뭐 했냐? 한계 반응물 잡고, 개수 변화시켜서 뺄셈더셈한 거라고. 그런데 한계 반응물은 우리가 어떻게 잡았어? 의견 중에. 개, 현재 양이 개수에 비교해서 몇 배냐? 현재 양이 개수에 비교해서 몇 배냐? 그래서 그 배수가 큰 거는 모자란다. 남는다. 작은 건. 그럼 작은 게 바로 뭐? 한개 반응물. 동그라미. 한개더 해볼까? A 4개 네 넣었어. 오케이. B는 6개 넣었어. 그렇지? 다시 따르게 해보자고. 같은 걸한 번만 더 할게요. A를 3개 넣었어. 몇배더 많이 넣었니? 3배지. 네. 개수의 세배 그치? B를 그러면 아홉 개 넣었어. 몇배더 많이 넣었니? 이야! 하나 있으면 세개 있어야 되는데 세개 있으면 아홉 개또 파이 3으로 똑같잖아. 비율이 똑같잖아. 그럼 이경우엔 A 다 쓰겠지. B도 다 쓰겠지. 그러면 C의 생성량도 몇 배가 되지? 세배 그럼 C는 2에다가 세배 하면 되니까 몇개 생기겠니? 6개 생기거든. 어머! 실수로 공을 하나 더 집어넣어버렸어. 몇 배? 애는 3배인데 애는 30배지? 개수보다 3배, 30배지? 애 남아 모자라. 그럼 누가 모자라? 그럼 B가 바로 한계 반응물인 거야. 그럼 이 반응 변화는 B에, 이 화학 반응식에 몇 배? 이 세, 세 배란 말이 중요한 거야. 즉, 애도 몇배 시키고? 3배. 3배 시키면 얼마 나와? 3. 그래서 A는 3개가 사라지고. a 도 3배 시키고 3배 시키면 얼마나 와? 9. 그래서 9를 다 반응했다고 빼고. 그럼 a 도몇배 시켜? 3배 시켜서 C는 6개 생겼다고 라 쓰는 거야. 한개 반응물 잡는 거 끝난 거야. 지금 내가 집어넣은 건 2g, 6g에서 2개, 6개 했어. 2개, 6개라고 했잖아. 2개, 60개, 30개, 9개라고 했잖아. 개잖아. 개, 개수. 몰수, 개수. 그 개수는 개수하고 맞춰봐서, 개수의 몇 배냐 맞춰서, 그 배수가 큰건 남는 거고, 작은 건 한계 반응물 모자란 거고. 찾아보자고, 직접. 봐봐. 3번. 너 7몰 넣었어. 그 다음에 B 12몰 넣었어. 오케이? 누가 한계 반응물이 찾자고. 되게 간단해. 마음속으로 몇 배? 일곱 배, n은 몇 배? 그 배수가 같으면 둘다다 다 사라져. 그런데 배수가 다르잖아. n은 일곱 배고, n은 몇 배지? 그럼 배수가 큰게 하는 한계 반응물이야. 작은 게 한계 반응물이야. 작은 거. 작은 게 모자라거든. 한계 반응물은 누구? b, 동그라미 딱 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하고 똑같아. 몇 배? 그러면 모든 빨간색 쓴 거, 개수뿐만 아니고 전체 개수뿐 아니고 질량까지 모든 변화량을 몇배 쓰라고? 네배 네 시켜서 왼쪽에 있는 건 더해 빼. 빼고 오른쪽에 있는 건 더해주면 돼. 빼볼까? 네배 시키면 얼마? 4배라고네배 시키면 얼마? 네배 시키면 얼마? 그러니까 애는 다 사라지고 없지 1 2가 빠졌으니까 반응했으니까 애는 4개 반응했으니까 몇 개가 남니? 7개인데 4개가 사라졌어 몇개 남니? 반응 후에 3개 남는 거고 애는 없는 거고 없다가 애는 8개 생겼어 몇 몰이니? 8 몰인 거고 별거 없지 됐지? 어. 여기 132는 질량비야 개수비야 따라서 내가 지금 개수를 썼기 때문에 개수비에 맞춘 거예요 한개더 갑시다. 쌤이 밑에다가 플러스하고 이고라고 이게 숫자를 쓸 거야. 여기에 쓸 숫자는 뭐겠어? 질량 변하거든. 근데 A가, 음, 아몇 그램으로 할까? 숫자 너무 큰건좀 그러니까. 6 그램 반응했더니, 오케이? B는 3 그램 반응하더래. 그럼 C는 몇 그램 생기니? 오, 미쳤나보다. 몇 그램이지? 9 그램 생기더래. 그럼 위아래 이 꼴, 이 꼬리 이꼴 하면 A 하나 무게는 얼마지? 그렇지. A 하나 무게 6이지. B 하나 무게 얼마니? 1이지. 그럼 동그라미 1번. 내가 A를 12g을 넣고, 그 다음에 B를 3, 어, B를 1.5g을 집어 넣었어. 9g 합시다. 9g. 계속 편하게. 오케이? 그럼 한계 반응물은 누구지?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거 아마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까는 몰수나 개수 주어졌는데 지금은 질량 주어졌지. 그럼 질량을 분자량 알아몰라. 그럼 A 분자량이 6이잖아. 한 덩어리 무게가 6이거든. 그럼 12g이면 몇 개니? 그래서 2A가 2개 있어요. 됐지? A 2개. 이거 분자량 1이잖아. 그런데 9g이 있으면 b는 몇개 있는 거지? 9개의 b가 있어요. 자, 내가 방금 질량을 뭘로 바꿨어? 개수로 바꿨지? 그럼 개수 바꿨으니까 이거를 아까와 똑같이 개수비 가지고 한계반응물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자, 1이 아니고 2야. 몇 배? 3이 아니고 9야. 몇 배? 2배, 3배잖아. 그 배수가 큰게 한계반응물이야? 작은 게 한계반응물이야? 따라서 여기서 누가 다 사라졌다고? 니가 다 사라졌어. 그럼 A가 1이 아니고 2니까 저기 개수에 몇 배를 시키면 된다는 거지? 두배 시키면 되거든. 그럼 얘도 두배 시켜. 두배 시키면 얼마야? 그럼 여기서 6을 빼는 거야. 그럼 B는 얼마가 남아? 3B가 남지. 이거 두배 시켜. 그럼 얼마야? 6. 왜? 뭐 잘못했어? 이두배남며두 두 배. 그럼 애두배 시켜서 6, 6 뺐잖아 그럼 9개 B에서 6 뺐으니까 B는 3개가 남지 애도 두배 시켜 그러면 아, 6이라고 했네 혹시? 얼마야? 네를 안 자고 있었구나 자, 얼마야? 4 나오지? 그럼 C를 4더 해, 얼마 남아? 4지 근데 질문이 반응 후에 B가 몇 g이라 물었어? 그럼 B, 하나 무게가 얼마? 1이니까 3B니까 몇 g? 3g C! 오. 이꼴르 하면 C 두 개가 몇 그램이라고 그러면 시가 네 개면 몇 그램이겠어 2가 아니고 4두 배니까 몇 그램이겠어 이렇게 푸는 게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볼 거야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가자고 아까는 몰수 주어져서 개수의 몇 배냐 했지 그렇지 주어진 자료는 몰이야 질량이야 그러면 개수비에 맞춰 질량비에 맞춰 맞추자고 몇배몇배이 배수가 큰게한 개야 작은 게한 개야 그럼 작은 건 A지 다 사라지고 없어 그리고 중요한 건요 숫자지 몇배 여기 숫자 빨간색을 전부 다두배 시키라고 질량이니까 질량을 빼줘야 되겠지 두배 시키면 몇 그램 그럼 여기서 6g 빼라고 6g 빼면 반응 후에 애는 없고, 애는 몇 그램 나와? 여기도 두 배씩 해야 되겠지? 몇 그램? 그럼 18 그램 더하라고. 바른 후에 c 는몇 그램 나와? 아까처럼도 할수 있어도 좋고, 이것도 연습해 놓으시라. 질량 나오면 질량비 맞추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갈수 있겠네. 3번 혹시 필기할까 봐. 2번 한가더할수 있겠네. 왼쪽은 a 고 오른쪽은 B야. 1mol은 6g, 3mol은 3g 이렇게 써놓은 거야. 오케이? A가 4mol 있어. B는 6g 있어. 한계 반응물 누일까 어머, 그런데. N은 뭘 수니까 누구랑 맞춰봐야 돼? 개수. N은 질량이니까 뭐와 맞춰봐야 돼? 질량비 맞추자고. 몇 배? N은 질량이니까 여기 맞추자고 몇 배? 그럼 그 배수가 큰게한 개야? 작은 게한 개야? 동그라미 그럼 중요한 건 뭐? 몇배 시키라고? A 몇개 사라져? 두개 사라져? 몇그램 사라져? 4몰이니까 개수로 해야지. 몇개 사라진다 했지 방금? 그럼 두개 사라지니까 반응 후에 A 몇 개? 2몰의 A. 그렇지? C 두배 시켜야 되니까 몇몰 생겨? 질량으로 따지면 몇 그램 생겨? 뭔지 알겠지? 오케이? 필기할 거 없지. 넘어갑시다. 그 내용 끝. 연습해 보자고. 한개반응얼만 잡아. 그런데 우리 이것도 함께 연습 들어갈게. 몇 덩어리니 합쳐서 몇 덩어리 됐어? 그럼 전체 변화 얼마? 요거 형광펜.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다. 그러면 전체 변화가 얼마지? 0인 거지. 그렇지? 전체 변화가 0인 거지. 0. 이 말은 전체 변화가 0이면 반응 전에 10개 있었어. 반응 후에 몇 개? 전체 변화 안 변한다 이 뜻이야. 반응 전에 10개 있었어. 그럼 반응 후에도 몇 개? 10개인 거야. 반응 전이 전부 다기체네 반응 전이 전체 100m가 있었어. 그럼 반응 후에도 몇 리터? 따라서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다는 조건. 그 조건을 하나 함시하는 거야. 거꾸로도 갈수 있어야지. 반응 전이 10몰인데 반응 후도 10몰이야. 그 얘기는 전체 변화가 얼마라고? 전체 변화가 0이라는 이야기는 반응물 개수압과 생성물 개수압이 어떻다고? 같다는 거지. 그때 만약에 요 개수가 small c래. 와! 전이나 후나 몰수가 같아! 전체 변화가 0이야!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 개수합이 같아야 되잖아. 반응물 개수합 얼마니? 그럼 따라서 이 시도 얼마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야. 됐죠? 형광펜 하나 체크 좀 해놓으시고. 이제 한계 반응물 잡으러 가자고요. 벌써 암산 되잖아요. 몇 배? 2, 2분의 5, 2.5. 몇 배? 애가 더 작지? 동그라미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개수. 비, 질량비에다가몇배 시켜야 된다고? 두배 시켜서 왼쪽 건 빼고, 오른쪽 건더 하고. 왼쪽 건 빼자고. 얼마 빼면 돼? 4 빼면 얼마야? 뭐 중간에 뭐 처음 반응 넘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치? 바로 나오잖아. N은 다 반응했으니까 0일 거고. 그치? N은 2 곱하니까 얼마야? 6도 하라며, 0에도 6도 하면 얼마야? 그렇지 전체 변화는 2를 곱해도 여전히 얼마야? 0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얼마겠어? 7이겠지. 이렇게 푸시는거죠 별거 없지. 밑에 거 갑니다. 와, 3, 2. 몇 덩어리니? 5개가 몇 덩어리 됐어?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선 재변화. 마이너스? 2 되는거지. 그렇지? 전부 다 기체니까 부피비가 몰수비. 개수비 써도 돼요. 기체인 경우에는 기체일 때만 쓰는 겁니다. 어떤 애는 이걸 고체 써놨는데도 7대밖에 하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 기체일 때만. 몇 배? 두 배가 좀 넘지? 몇 배? 두 배지! 한개 반응물은 A야, B야. 동그라미 치시고. 마음 속으로 변화가 여기 개수보다 이 녀석의 변화는 몇 배? 그럼 여기 개수를 죄다 두배 시키는 거야. 이런 거지. 2 곱해서 6. 마음 속으로 2 곱해서 4. 마음 속으로 2 곱해서 마이너스 4. 마음 속으로 2 곱해서 6. 한 다음에 왼쪽은 빼고 오른쪽은 더 하면 돼. 그럼 여기서 6배 얼마야? 다 사라졌으니까 0이겠지. 얼마? 6도 해. 얼마야? 그럼 전체 변화. 우와! 얼마 하라고? 빼기 4 하라고. 여기서 4 빼라고. 그럼 얼마야? 맞잖아. 1 더하기, 0 더하기, 6은 7. 그렇지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다시 찾으시면. 이게 화학 반응식에서 정보야 할만하죠, 뭐, 이 정도. 그지 쉽죠? 오싸.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요. 결국은 변화 찾는 거거든요. 그 변화 중에서 내가 한 새끼만 알면 나머지를 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라는 건 전과 후의 차이값이죠. A, B가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따라서 A의 변화 구할 수 있어? 없어? B의 변화도 모르죠. C도 안 나왔으니까 난 몰라요, 지금. 그런데 개수본이 다섯 덩어리가 몇 덩어리 됐지? 그럼 전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런데 주어진 자료가 형광펜. 여러분, 문제 자료에서 전체란 워딩 있잖아요? 전체란 워딩 있으면 전체 변화를 꼭 꼼꼼하게 체크해봐. 이제 버릇이야. A 변화 몰라. B 변화도 몰라, 지금. C의 차이 값도 얼마인지 몰라.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전체 차이 값은 알아, 몰라. 알잖아. A가 이거 되려면. 전이 후 되려면.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이거 알잖아. 동그라미. 그러면 이 변화는 전체 변화니까 A랑 비교해야 되거든 여기선 2인데 여기선 3이야 2인데 3된 거야 몇배그러면 저기 계수에 죄다 2분의 3 1.5배를 곱해서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문제를 하나 읽었더니 반응 후에 A는 남지 않았대 반응 후에 A는 남지 않았대 이 조건이 있다고 한번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문제를 반응 후에 a는 남지 않았다 그럼 반응 후 a 0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전보다 몇배 시키라고 했지? 1.5배면 a 6이야 1.5면 배 a 1.5고 a는 마이너스 3인 거고 1.5면 배 a는 4.5인 거야 그치? 6A, a가 a 몇개 사라졌다고? 6개 빼라고 이 차이값이 6이라고 6개 빼서 a가 0이라고 그럼 자동적으로 n은 얼마지? 6 되는 거지 그렇지? 와 그런데 반응 전에 에에에 합쳐서 몇 개라고 돼 있어? 10개라면서 그럼 10개니까 에는몇개 있어야 돼? 네개 되는 거지 그런데 B는 얼마 빼라고 돼 있어? 1.5 빼라며 그럼 여기서 1.5 빼면 얼마지? 2.5인 거지 차이값이니까 C는 얼마 더 하라고 돼 있어? 4.5 더 하라며 없는데 4.5니까 얼마지? 그럼 합쳐서 7 나오잖아 그렇게 해놓고 조건 하나를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말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A 변하든, B 변하든, 생성물 C에 변하든, 전체는한 새끼만 찾아가지고 맞춰서 비교하시면 돼. 그리고 몇 배인지 찾는 거죠. 됐죠? 질량비 써볼까요? 그러니까, 그냥 기초적으로, 당연히 다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게 분자량입니다. 오케이? 질량 나왔죠? 제일 편안하게 하는 건 전부 다 몰수로 바꾸세요.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분자량인데 12g이니까 몇 개? 6개. 3대6이니까 몇 개? 1.5개. 그리고 아까처럼 풀면 돼요. 개수에 맞춰가지고. 자, 개수 맞춰. 몇 배? 두 배. 몇 배? 1.5배. 그럼 애가 다 사라졌잖아. 그치? 그럼 여기 개수에 죄다 몇 배를 시켜야 되지? 1.5배 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에 1.5 하면 얼마 나와? 4.5. 그럼 4.5를 빼. 그럼 얼마야? 1.5. 그치? 자 그리고 N은 빵인 거고 여기 1.5배하면 얼마지? 3개. 그럼 C는 3개가 생기는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반응 후에 질량 물었어. 야, A의 분자량 얼마라고 했어? 그런데 1.5몰이라며. 그럼 질량으로 따지면 몇 그램이지? 1.5 곱하기 2니까 3그램인 거지. 자, 됐죠? 그러면 C는 3덩어인데몇 그램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질량 나오면 무슨 버전? 반응 전에 12g, 6g, 0g. 몇 g? 1 8 g 이지 그럼 반응 후에도 몇 g? 그런데 애가 몇 g? 3g이지. 그럼 애는 몇 g? 그렇지. 이렇게 해도 괜찮다니까. 할수 있을 거 아니야. 2강, 몰과 화학, 식량, 기초계산이 좀돼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우리 이것도 할수 있으면 이것도 연습하자고. 무슨 빛을 거야? 질량비 쓸수 있어? 없어? 있잖아. 무게 2짜리가 3덩어리 몇 그램? 무게 4짜리가 한 덩어리 몇 그램? 6 더하기 4니까 몇 그램? 그리고 비교하면 되잖아. 질량비 맞춰서 몇 배? 몇 배? 1.5배. 애가 다 사라지네. 그리고 저기 개수엔 죄다 몇배 시킨다고? 1.5배 시키면 되잖아. 6에다가 1.5 곱해. 얼마 나오지? 9.5 나오지? 그럼 여기서 9.5 빼. 아니야? 아, 9 나오지? 그렇지. 여기서 9 빼. 그럼 얼마 나와? 3g. n 는 없고, 10에다가 1.5고, 배몇 g 나오니? 그럼 15g 더 해. 그럼 반응 후에 A는 3g, 그 다음에 C는 15g 다 나오잖아. 다할수 있으면 좋.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질량 나오면, 질량비에 맞춰. 오케이? 근데 그게 좀 불편하면 그 질량 가지고 몰수로 바꿔. 그리고 개수에 맞추면 되잖아. 그렇지? 결론은 하나야. 개수나 몰수나 부피 나오면 개수에 맞춰서 몇 배인지 해서 찾으시고 질량 나오면 질량인 B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완모와 분자량은 얼마? 질량은 6이죠. N은 얼마? N은 얼마? 그렇지? 이거 뭐 나왔지? W하고 뭐 나왔지? W 나왔지? 아, 우리 반이니까 그거 나 알려줄까? 문자가 편해? 불편해? 한번 해볼까? 문자 몇 배? 질량비에 맞춰야지 질량이니까 몇 배? 6분의 W 이거는 몇 배? 그럼 왼쪽이 다 반응했을까? 오른쪽이 다 반응했을까? 왼쪽이 다 반응했겠지? 그럼 한계 반응물은 A니까 얼마 반응했어? 그렇지? 그러면 죄에다 몇 배라고? 그럼 여기 값에다가 죄에다 몇배 곱해준다고? 6분의 W 곱하면 되지. n 는다 사라졌으니까 빵이야. 자, 여기 4에다가 6분의 W 곱해. 얼마 나와? 어, 3분의. 이거 나오지? W에서 이거 빼는 거야. 그럼 얼마 나오지? 그치. 자, 여기 10인데 6분의 W 배를 곱해. 6분의 W 곱하면 얼마 나오지? 3분의? OW만큼 생겼지? 그러면 C는 3분의 OW겠네. 이렇게 하면 돼. 되는 건. 그런데 니들, 문자가 편해, 숫자가 편해. 숫자가 좀더 편하지? 그래서 요거는 팁. 아주 이 하이퀄의 고난도 팁인데, 알려줄게. 문자를 숫자로 갔다가, 다시 숫자를 문자로 가는 거. 계산 하나만 맞출 수 있나 모르겠다. 수학 잘해? 못해? 잘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해봐. 3, 3이지. 빨리 대답해야 돼. 계산 잘해야 돼. 사칙연산 알아? 아니, 구구단 알아? 그러면 돼. 시작. 얼마야? 누가 더 빠른지 보고 왔어. 3, 나눗셈할줄 알아? 오케이. 얼마야? 오. 방금 내가 얼마 곱했지? 1 곱했지? 얼마 나눴어? 1이라는 숫자의 특징이 뭐 있어? 곱하든 나누든 원래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원래 값은 안 변한다 그치? 똑같은 값을 그대로 쓸수 있잖아 맞지? x가 이래 X는 2래. 됐지? 그럼 이 값을 양쪽을 2로 나눠버리면 얼마 나오니? 2분의 X는 얼마 나와? 양쪽을 X로 나누면 얼마 나오니? X분의 2는? 2분의 X가 왜 1이야? 분자나 분모나 같은 값이니까. X분의 2가 왜 1이지? 분자나 분모나 같은 값이니까. 방금 했잖아. 1을 곱하고 나누면 원래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거든. 그럼 내가 요 숫자를 x로 표현하고 싶어. 3이란 숫자를 이제 1 대신에 요1 대신에 쓸 건데 x 라 값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런데그 x는 여기 분자 위치에 있어야 된대. 그럼 이 값을 똑같이 이꼴 만들려면 요 값이 1이 되도록 맞추면 되잖아. 1대는별거 거 없어. x가 얼마인지 밑에 쓰면 되는 거야. x 얼마라고 해야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요 값을 x로 다시 돌리면 2분의 3x. 내가 이걸 3 곱하기 x를 분모 쪽에 쓰고 싶어 이렇게 해서, 그럼 이 값을 내가 1로 만들면 되잖아. 그치? 그럼 x는 얼마라고 적혀 있었지? 아까 그치? 이거 쓸 거야. 지워도 되겠어? 뭐 따로 필기해도 괜찮지? 앞으로 이제 문자 나오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걸로 활용을 좀 할게요. 질량 나왔으니까 제가 질량비 쓰겠습니다. 3, 2, 6. 1, 4는 4. 전체 합은 10. 됐지? W 나왔어 W가 좀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W를, HN장 W를 6으로 맞출게. 6하고 4니까 12로 맞춰도 괜찮아. 12로 한번 해버릴까? 그러니까 12라고 바꿔. 모두 있어. 끝! 문제가 바뀌었지. 자, 가자고. 몇 배? 몇 배? 그럼 왼쪽이 한 개야? 오른쪽이 한 개야? 다 사라졌어. 마음속으로 몇배 시키면 돼, 이제? 두배 시키면 돼. 아, 6으로 할 거야 그럼 애는 얼마나 남아? 0이지. 애는 두배 시키니까 몇 그램? 여기서 8 그램을 빼는 거야. 그럼 몇 그램? 4 그램. 두배 시키니까 몇 그램? 그럼 없는데 20 그램이니까 20 그램 더 하면 돼. 오케이? 근데 이걸 내가 W로 표현하래. 몇 W냐, 이거지. 그렇지 그럼 뭐 하면 돼? 곱하기 W. 얼마야? W는? 12. 곱하기 W. W 얼마라고? 끝. 이게 답인 거예요. 마지막에. 됐지? 여기 W, W 쓴게 질량비야. A하고 B가 1대1의 질량비를 넣었다. 이 뜻이야. 우리 B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까기로 했잖아. 같은 내용인 거야 축하합니다. 이걸로 질량비의 활용 기본 내용 끝난 거예요. 넘어갈까요 이제? 프린터로 꺼내세요.